투명 매니큐어를 칠했지만 아프다 아퍼 어마리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어머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메이트 안녕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메이트 맞췄지 와 체크 체크 체크 체크네 참... <목소리> <제일> <웃음> 나도야 <웃음> 와 트윈 백이다 아야 이쁘다 잘 샀지 좀아 씨. 맞좀 내봤어 왜?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목소리> 죄송해요 빨리 여정언니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어또 자존심이 싸가지고 <웃음> 바로 안, 안 하네 아아아 너는 엄 어우 투피스 이쁘다 나도 투피스 갖고 싶다 야 럭키 까 럭키 럭키 넘만해 럭키 이거 안녕하세요 29년 안녕하세요 29년. 소녀 가주세요 저는 한 2시 2시 아. 소녀 도착 뭐 먹지? 와, 식빵 냄새가 푼다. 일단은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인천을 갈 겁니다. 우와, 우리 동네에 첫 홀리카홀리카다. 신장개혁. 신장 들어 신장 드러...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 오늘 좀. 들어가안 돼? <웃음> 우와. 와 홀리카홀리카다. 와새거 냄새 나. 너무 <웃음> 야, 야, 내가 쓰는 게 이거야. 아, 진짜? 내눈 밑에 발라 너가 이쁘다고 했던 거 이거야. 음. 와 샘플 다새 거야. 네. 세각이야. 와가지고 한 5분 보더니 몇개산 거야? 4개밖에 안 샀어. 네개나산 거잖아. <웃음> 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게 찍었어. 와빈새 그릇이다. 설거지 좀 했어. 설거지 잘했다야. 응. 돈 없어갖고 여기서 설거지했어.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어디죠? 여기는 인천 국제공항. 네네. 약간 핫플레이스 인천 부평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은 인천북평에서 응. 어, 여러가지를 해볼 예정이에요 내가 맨날 평소에 팔로우하던 곳이 응. 마침 인천에서 플리마켓 한다길래 잽싸게 그냥 나 꼬셔가지고 응, 응. 찍을거야 뭐 내가 찍을거야 유서리 유서리 간호와 봐든 유서리 유서리 간호와 봐든 인천에서요 인, 진정한 인천인을 알아보려면 유서리 가송한거는 알아야 된다며 그렇죠 일단 인천에 와서 암호인거야 어나 인천사람이야 해서 유설이 모르면 인천사람이 아닌거야 어 인천 진짜 이거 내가 난 인천사람 아닌데도 이거 알아 광고하잖아 유설이 유설이 감호하고 이런거 어, 어, 어 서울로 치면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맞아. 나의 성공시대 달라졌다 이거랑 비슷한거네? 어 일단 유설이 가호하고아 내가 그냥... 찍은다고 하지말라고 찍은... 나라고 내가 찍을거라고 나야 아. 나야 나 너 그래서 이거 알아? 어릴 때부터 봤어? 당연하지. 버스에서 맨날 나왔지, 맨날. 진짜 진, 진정한 인천인이다. 그럼 맨날 버스에서 유서리, 유서리 이러면 은 <웃음> 저거 떠들어. 지겨워. 자, 여기가 부평 지하상가입니다. 진짜 복잡해 여기가 다 쇼핑센터예요. 엄청 부잡하고 지하상가 출구가 31번 출구까지 있어요. <웃음> 31번? 근데 우리 지금 30번으로 가야 돼. 30번? 엄청 크고.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지 말라고. 뭐 하냐고. 진짜, 여긴 볼만 하대요. 요즘은 이렇게, 액세서리, 무기. 이거 하나 살까, 나 이거? 근데, 살만한데? 귀걸이. 나름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응. 엄청나게. 핀 마이크인가? 별게 다 있다. 무슨 여기. 아이유 진짜.. 지나가던 아이유가 어이없어서 웃겠다 슬라임 와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다 쉬퍼 덤비지마요 아니 여기 입구가 몇 개야? 난 진짜 모르겠어 방금 나 혼자서 길을 잃었다니까? 핸들이구나 여기서 이제 꺾어야 돼. 그래? 길 잃을 때 불러주는 노래. 길을 잃었다. 어? <웃음> 핵소름 아니냐? <웃음> 저희 짠거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30번. 30번 문화의 30번 거리. 음. 지금 제가 너무 열받네요. 이거 봐요. 짠내만 <웃음> 하다 는데 솔직히 이건 짠 말만 하지. 어. 아니 이게 시트게 내려오는 거야. 너데또 계속 건들잖아? 그럼 떡이 져요. 맞아, 나 근데, 진짜 이해해. 진짜 짜증나. 그러다 자르는 게. 야이씨 너무 귀 <웃음> 드디, 와, 드디어 부평 왔다. 네, 부평. 부거리나 어. 근데, 근데 옛날에 쇼핑의 메카, 부평 이, 이 지하상가라고만 들어봤지. 이거 제대로 쇼, 촬영하러 온적 처음이다. 인천. 인정사 찍어 줄게. 아이 됐어. 천스럽게. 줄게. 완전 무력봉가. 둘, 셋. 평 남아... 문화의 거리, 거리, 거리, 거리. 아, 따라지 말라고요, 진짜. 거 아니라고. 눈 부셔서 눈도 못 뜨는 <웃음> 것 봐.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원래 이게 L, 아 어, 진짜 쟤 자꾸 나 따라하는 것봐 어? 따라하는 거 아니라고 언니가 찍은 거잖아입으세요 저기요 입어요 진짜 내가 촬영할 거예요 내가 촬영할 거야? 내가야 내가야 돈 없어서 아하 이러고 나왔던 기억이 나저 죄송한데 저 촬영 중이니까 조만 죄송한데요 조용히 제가 촬영 중이었어 요쉿 네, 네. 조용히 있어 저촬영 네. 방이야 아 진짜 짜증나 사용을 방해하는. 이거세요. 이게 와, 야, 여기 캔 모아 있어. 캔 어, 모아 있어, 맞아. 캣 모아 우와. 있어? 이따 캔 모아 갈래? 캔 캣... 모아 있어, 맞아. 캔 모아 가자. 우와. 슬라임을 오프라인으로도 드디어 볼수 있는 날이 살면서 와버렸네? 다른 아, 거좀 사야 될 농구점 슬라임 말고. 어? 응. 진짜 살수 있는데 너가 한번 사봐 해봐. 너 맘에 드는 네. 거한번 만져볼까? 만져보세요 샘플. <웃음> 내가 찍어줄까? 좋아 <웃음> 아휴 <아이고>, 진짜 <웃음> 내가 사서 맘에 서로 찍어주자 서로 찍어주런 거. 어 코스트 셔야 돼요 <웃음> 여기도 슬라임 저기도 슬라임 <웃음> 세상 슬라임 세상 <웃음> 응, 그냥 나도 찍어줘 드디어 나섰다 슬라임 전문가 음. <웃음> 어허. 음. 어떠? 어때? 아주 좋고. 응. 샘플인데도 되게. 응. 샘플인데 어때? 샘플도. 조... 샘플인데. <웃음> 너무해. 아. <웃음> 아이고, 누가 두대갔대 샘플? 그니까. 그러면 안 돼. 애기들이 그렇지, 음. 아, 역시 냄새도 좋아. 역시 냄새 좋아? 저 밑에 내려가 아, 너무 사고 싶었어 엄정아 치마. <웃음> 우와. 엄정화. <웃음> 그래서 내가 제, 제가 댓글 달았었거든요. <웃음> 아 맞다 봤는데 댓글 다 끌어 올 가만히 있던 엄정아 치마 들고 깜짝 놀랐다고. <웃음> <아이고>. <웃음> 그러게 가만히 있던 엄정아가 깜짝 놀래겠어? <웃음> 왜 그러세요? <웃음> 왜 그래요? <웃음> 자식들. 아유, 짜들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와, 인기 짱 많다. 아, 왜 이렇게 크지? 아, 정말...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70만 유튜버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웃음>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나, 나와도 될까요? 네. 저도 지금 쏴. 구독자예요, 저. 아 좋아요. 어우 좋아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와. 드릴니다 아직 안 우와. 굳은 건가요? 아 자르면 <웃음> 이제 이렇게 굳어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오, 뭐? 안에가 아. 이렇게 나와요 얘네가 같이 붙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바리 빨리 하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맛있다. 응. 설탕. 설탕 뭉친 맛. 맞아, 설탕 진짜 딱 뭉친 진짜 그 맛이다. 응. 응.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근데 모 응. 그러게? 근데 응. 사람들 다, 사람들 다 이거 그냥 설탕 물친 맛이라고 했어. 아, 난 맛은 본 적이 없어. 내가 너무 기대했나? 맛있긴 맛있어. 응. 응 먹고 싶어 했잖아, 언니. 응. 아우눈부이야 응. 눈부시하려고 눈 우리 여름에 양산 쓰고 다니자. 좋아? 응 항상. 어때? 괜찮은데? 봐봐 나도살 모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추억의 캔 모아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본 캔 모아 캔 모아 캔 모아서 빙수 먹는다는 그 전설의 알뜰하게 캔 모아서 와. 그네 타야된다 그네 자리 매진됐을 거 같아 그도 흔들리잖아 이걸로 풀스윙하면 어떻게 돼? 큰일 이제 날아갈까? 연약해서 끊어진다는 썰이 있었어 옛날에 어 근데 이 들으면 앉아 되는 거야? 무서워 와이 천스러운 꽃무늬 의자 나 진짜 이거 뭐냐 이거 벽화 여기를 벽화한데 어 어어 프랑스에서 한잔 프랑스 파리에서 한잔 안녕히 네빵 많이 갖고 와 알았어 이게 피거든 알겠지 <목소리> 오, 저 숫자가 빵좀 응, 가져왔어. 응. 원래 식빵은 네 조각이야. 저쪽에 1 달달 이다 근데, 너무 맛있겠다. 킹우가갱성인데 진짜. 짜식빵 봐. 어, 봐봐, 음 <웃음> 뭐. 하나, 둘, 셋. 치즈. 여기 버섯. 이거 효과음 넣어줘야 돼. 그래서 내 톤에 네. 내톤 들어와야 된다. 버디 버디 해라. 여보 때문에 못생겼지. 네. 너무 대미 도지 네. 네. 너무 억지다. 옛날, 네. 옛날 많이 <웃음> 나네. 얼음 아, 아,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어. 아! 야나이지민나거 <웃음> <웃음> <웃음> 이걸 안 했네. <웃음> <웃음> 와와나 미친다. 그런 거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요즘 말이야. 그런 걸 몰라. 문이왔 음. okay. 건배 짠 하고 자세 okay. <웃음> 짠. 여기만 내려와야 돼. 나 수산이 빼야 돼. 아, 이렇게 막 볼을 치면 이제 소재는 더 이상 없어. 어, 이희가 채우면 안 찍는 사람은 잘 되고. 술 바퀴 치면은, 찍어야, 찍어야 된다고. 그 이거 알지? 못찾겠어. 아, 진짜 힘들다. 아, 어. 우리 웬만하면 이렇지 네. 않는데. 핸드폰 어, 핸드폰 진짜. 한마리, 한마리 딸린다. 텔레포 개요. 내, 내 유튜브 3년만에 <웃음>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적은 이번이 처음이야나도 <웃음> <나는> 그래 하 <웃음> 진짜 이게 그냥 이런 건아무렇수도않거잘 사네 싼걸로 싸고 이쁘다 이걸로 주세요 이게 9900원입니다 응, 여기 있는 모든 가방이 다9 9 0 0원 다리가 땡땡 붕거 같아. 어, 나도 그래. <웃음> 너무 어려워. 약간 붕 뽑았는데. 단시간 내 맞아. 이제 부평에서 수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부평에서 수원으로. 언제 가냐. 아유, 마음대로. 아 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 어쩔 건데요? 이거 어쩔 건데요? 세탁비 55,000원 물어내세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네 옷이랑 지금 네거 입고 있는 거랑 바꾸던가. 네. 미안해. 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빨래 보내. 빨리 하라고? 응. 음. 될수 있어. 어, 정말? 피비 아 정말! 피리 갖고 있나? 사자구을 건강한 하루를 마치고 안녕. 안녕. 바이. 아 드디어 끝났다. 다리 땡땡 보어 땡땡. 아 지금 이 집에 이렇게 더러운 점은 지금 우리 슬개골 탈구를. 쓸개고 탈구 수술을 마치고 온 줄이 때문에 거실에서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이불을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좀 집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평에서 산거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뜯어볼게요 첫 번째 9,900원짜리 가방 무슨 이상한 페인트 냄새 나거든요? 그냥, 그냥 예뻐서 샀어요 별거 없고 그냥 싸고 예뻐서 줄에다가 아니 뭐 이런 거 신문지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있고 이거랑 투피스 옷 얘가 상의 두 개의 세트로 2만원인데 싼 값을 해요 안에 속바지도 없고 아 속치마 속치마도 없고 그리고 엄청 얇아요 근데 그냥 싸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세트로 입으려고 세트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홀리카홀리카에서 산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볼륨팡 마스카라 롱앤컬 그래, 요상하게 생겼어요. 요상하게. 어, 여기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길어진다고 합니다. 어, 줄이 밥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홀리카 홀리카 브로우. 24시간 오토 아이 브로우 다크 브라운으로 샀어요. 여기는 그냥 진짜 이런 이런 그냥 평범한 다크 브라운이고 여기는 솔. 와, 솔. 홀리카 홀리카 멀티 글로이 부스터. 눈이던, 입술이던, 광대던, 광이 나고 싶은 곳이면 언제든지 멀티로 불.. 이렇게.. 글리.. 뭐냐 광을 줄수 있는 멀티글로시 이거 이거 요즘.. 마리가.. 마리말로는 유행한다길래 샀는데 그냥.. 그냥 귀가 얇아서 샀어요 나머지는 샘플 부평 클리마켓 가서 산 슬라임 일부러 뒤집어 놨습니다 기포가 아직 덜 빠져가지고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푸아쿠토. 먹지는 못하고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녹아버려가지고, 푸아쿠토 후아, 이만큼이 3,000원이에요. 되게 비싸죠? 근데 아까 좀 한입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굳혀놓을게요. 냉동실에. 이는 슬라임인데, 음, 스팽클 슬라임에다가 글리터가 뿌을 들어간 클리어 슬라임이네요. 아지다스 반바지. 제가 평소에 그냥 짧 긴 바지는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긴 바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오브 바지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x 스 스몰 사이즈로 남녀 공용 오브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아리다스, 이거 뭐냐. 이거 뭐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볼? 자, 입으면은 이런 느낌? 여 지퍼가 달려가지고, 수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자스 로고 있고, 이렇게 삼선. 이렇게 아주 편한 오바지. 어떤 자세를 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편안함. 오케이, 오늘부터 이건 내 잠옷. 그리고 외출용. 외출용으로 엄청 많이 쓸것 같아요. 아자스 흰 티셔츠. 제가 항상 이런 보세 티셔츠를 입다 보니까 맨날 늘어나고 보풀 생기고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제가 약간 좀 짠순 짠 짠순이라서 브랜드 잘안 사요 보세만 좀 사요 근데 그냥 좀아이 모르겠다고 그냥 아자스 샀습니다 S 사이즈로 흰티 이것도 이거 이 오리지널 모아크로 구매했지요 큰맘 먹고 구매했어요 아주 그냥 그 치줄이야 어, 그래 그래 아 어, 오늘 밤을 새가지고 밤새고 가서 그런지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아니, 화장이 다 뜨고 오늘따라 뭔가 화장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제가 난생 처음 앞머리를 길러보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단한 번도 앞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앞머리가 있는 상태로만 처음 앞머리를 길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혼났어요 삔꾸느라 계속 넘기느라, 더듬이 관리하랴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이 딱거지돈이거든 오늘 말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아유 짠이나 죽겠어 썩을려나 아유 칵 땅콩 하나 이렇게 찝, 찝어야지 이렇게 짱 이러고 언니 말 드럽게 안 들어요 그냥 아무튼 오늘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행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꼭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떠난 여정의 인절미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